안녕하세요 동경 한의원 전비로 원장입니다 어느새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왔네요 요즘같이 바람이 불고 날이 쌀쌀해지고 있을 때에는 식단 및 생활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서 감기 걸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음식이 많죠 이러다 보니 먹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 음식 관련해서 다시 스트레스를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반에 좋은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고 그것으로 간편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요리법을 알려 드릴게요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콩나물인데요 여러분들 콩나물에 효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해장이죠? 어, 이 콩나물이 노폐물을 잘 제거해 주기 때문인데요 콩나물은 실로 쌓인 노폐물뿐만 아니라 자반으로 인해서 혈관에 쌓인 노폐물도 잘 제거를 해주고 열도 살짝 식혀주기 때문에 자반 환자분의 식탁에 오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식재료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콩나물 무침인데요 집에서 반찬으로 두고 먹기도 너무 좋죠 어, 요리법도 간단해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해먹기도 쉬워요 준비 재료는 콩나물 한 봉지 참기름, 소금, 깨, 파 정도만 있으면 끝이에요 먼저 콩나물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 물기를 살짝 털어주신 상태로 삶지 말고 바로 팬에 담으실 건데요 이때 가스렌지면 은 약불, 어, 인덕션이면 은 7단 정도의 세기로 7분 정도 뚜껑을 덮어서 가열하실 거예요 그렇게 콩나물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이제 파나 뭐 이런 재료들을 홈홈홈홈 썰어주셔서 잘 익은 콩나물과 파, 소금, 깨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주시면 은 끝이 아주 간단하죠? 자반증이 생기고 나면 이제 음식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드시면 은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드셔서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서 음식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치료도 잘 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